안녕하세요. 켄커입니다. 커서에서 나온 무선 헤드셋, 버추어소 와이어리스 SC, 일주일 동안 써본 후기에 대한, 어, 리뷰입니다. 책상에 선이 너무 많아서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키보드부터 해서 마우스, 헤드셋까지 모두 다 무선으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세 가지 제품 중에서 마이크 상태가 가장 좋은 어, SE 버전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제품의 특징이라면 무선, 유선, 그리고 블루투스까지 지원이 되며 LED로 게임성을 살려준 그러한 제품입니다 어, 퀄리티 면에서는 어, 프리미엄 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품스러운 그리고 디자인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도 잘 처리가 된 어, 헤드셋이겠습니다 디스코뿐만 아니라 기타 어, 음성채팅 프로그램 사용하여도 어, 전화기급 음질을 어, 들릴 수 있다고 어,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라면 웬만하면 다맞고요 쿠션은 조금 아쉽습니다. 오른쪽 부위는, 어, 스위치로 유선 무선 브루투스 스위치겠구요. 바로 위는 휠로 소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 윈도우상에서 소리, 휠을 그러니까 돌리면 그 소리 숫자 표시가 나옵니다. 어, 배터리가 방전될시 usb를 꽂으면 충전화 도시 어,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q 라고 해서 어, 기존 이제 어, 커세어 제품을 한곳에서 제어를 관리 할 수가 있습니다 Surround off Surround on 유틸리티 어 제품은 상당히 간단하며 그 제가 그 굳이 따로 만지는 편은 아니라서 그 기본 세팅값으로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FPS 사용자로서 그 FPS 컴퓨테이션을 사용하고 그리고 7.1 채널을 항상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마이크에 대한 음질, 음성의 부분을 최대한 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은 어, 대기모드 인데요. 제가 5분을 설정을 해주면 어, 헤드셋이 가만히 있을 때 5분 후에 저절로 꺼집니다. <웃음> 낙인아보급품 접근 중!